네, 안녕히 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리, 이리샤 스튜디오의 이리샤입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너무 안 올려서 드디어 이거를 찍게 됐어요. 트위치 스트리머 워드컵 64강 원래 이거를 찍어서 올릴려 했지만 여리저리 해도 안돼서 캐쳐보드를 통해 게임용 컴퓨터로 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이번엔 여기 단투님과 월티갓, 알티갓 음, 저는 알티갓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투님 걸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아는 건 아는데 아, 조메령님과 추린. 하, 이거 참 대단하지. 조메령님의 외국인도 무서워할 정도가 아닌 평균 외국인에서 평균 통통 대화도 할수 있는 수준의 조메령님 유튜브 영상 보면 정말 재밌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요. 애집 음? 앨범까지 냈잖아. 하, 정말 대단한 분이고 자주 그래도 많이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메이러님은 노래 또는 이제 약간 이제 노가리? 또 하이라이트 이런것도 노래 이런거만 봤지 게임 있는거 최근에 이제 GTA5 이제 해피시티 같은 저는 이제 진짜 현실 그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이제 그런 모드그 거기 있는거에서 본거 빼고는 노래이나 이런거 하이라이트만 본거라서 근데 제가 게임을 좋아한댔죠 그래서 프리님이옵니다 아까 오늘도 봤어요 뱃살 형님, 케이님, 음. <웃음> <웃음> 일단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여기 마음, 음, 안경 쓰면 이게 어쩔 수 없어. 근데, 손을 퍼, 그러니까 이제, 보자기처럼 이제, 펴서 안경을 한 거면 괜찮겠는데, 이 가운데 색깔을 가리키는 거, 그건 좀, 음, 뭔가 이제, 뭔가, 기분이 뭐.. 혹시 뭔가.. 그래.. 좀그래해서배선생님 음, 으흠.. <웃음> 그래도 이건 하잖아.. 괜찮잖아.. 아.. 선반님들 염두는 말안 들어.. 아.. 선반님.. 우리 조카.. 고3.. 이제 아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고1인지제 된.. 고.. 음.. 이제 17살 된 우리 조카.. 저가 25살이죠? 여섯 살 차이지.. 하여튼 이제.. 재밌게 봐요.. 그때 봤는데 재밌어. 그전도많 만들어, 님. 연도 님은, 괜찮아, 응. 음. 근데, 내가 잘안 봐. 유튜브를 보게 되는, 있... 내가, 그러니까 자주 보는 게 많이 있으니까, 잘안 보게 되더라고. 근데 선반 님은 보게 돼. 그러니까 조카랑 있으면, 근데 비슷비슷하지만, 제일 많이 보니까 선반 님이다. 그래서 선반 님. 아, 이건 좀 고민인데. 가로선 님이랑 마르뱅님 있는데, 근데 가로선 님이, 재미가 괜찮긴 한데 욕이 있으니까 그래도 저도 요건 안 하려는 위주고 근데 내가 스무 살 때는 했을 거야 가로사님 했을 거야 나도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요거를 안 하는 쪽이고 좋은 쪽 이제 착한 쪽으로 <웃음> 주로 하다 보니까 욕도 잘안 하려 하고요. <웃음> 하여튼 근데 재밌어요. 가끔 봐요. 재밌게 보는데, 그래도 욕은, 그래도 요즘 욕 나온 거는 잘 줄었어. 옛날보단 줄은 거로 봤거든요. 유튜브 봐도. 얜, 이제 점점 지금 보면 욕 많은 쪽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욕이 많이 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좋긴 한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마루행님 좋아요. 감사. 이고요. 가자. 아, 이건 참 고민인데. 근데 좀, 은쟁이 쪽. 내가 네, 왜냐면, 편집 이런 것도 있겠지만 컴퓨터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근데 혼준이 형님이 로돌리 님이 최고지 귀여워 저 진짜 머리에 만져보고 싶다 코레트 님야 최초지만 나는 도백레이드 님 나도 남자입니다 여자도 선택해야 돼요 그때 배설랑 님은 아까 몰랐지만 괜찮지만 지금 단투를 알기 때문에 단투니 갑니다 음, 음, 음. 어쩌라고요 아 이건 얼굴을 물어줘야 이건 봐야 돼 이건 봐야 돼 마루 형님 방송을 봐야 돼. 진짜. 진짜 말안 하면은 이게 사진만 있어서 진짜 장난 아니야. 정말 평범하고 여신처럼 이제 약간 역신인데 말을 하면은. 근데 그것대로 다른 재미 끝한 색달러서 좋아요. 그래서 마루 해님텐템버리님 어디서 서유님이텐템버리님을 이기 쓰지. 미안해요 램짱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속에는 와씨 이건 강한데? 근데 L&D 딸기단이기는 하얘 승원? 스문딸기단 김돈님 그래도 이게 낫지 그래도 조카야 미안하다 아씨 램쩡이나 꼼핀이냐 근데 최근에 꼼핀님 영상을 많이 보기 때문에 꼼핀님 역시 우정보다 그건가? <웃음> 나도 남자랍니다. <웃음> 아간증님께 재밌어 코인. 고차비님도 귀엽고 좋지난 숨딸기단. 꽃핀 아 장가 장로인게 오래 하고 있잖는 우결을 그러니까 마로의 몽니아 최종 컨텐츠 <웃음> 과연 결승전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야지? 둘다 좋은데. 근데 그래도 나는 생각을 해봅시다. 자꽃피님 아니 우리 마루에몽님께서는 일러스트네임 코스프레에서 찍은 거나 이렇게 다 찍었을 때 이제 화보 또는 이런 거니까 cf 이렇게 딱 어울리고 이뻐요. 좋아요. 그것만 다 빼면 돼요. 이제 막 방송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 다 빼면 좋아요. 근데 그래도 그 모습보다 받아 재미있고 좋더라고. 그래도 투수 생각하는 착한 마음심이 있긴 있어. 약간 군필여고생이지만 군필 이렇게 뭐 이제 여고생이다 군필생이다 이제 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근데 꽃피님 쪽에서는 다색달러 최근에 이제 바뀌면서 이제 프로필도 바뀌면서 새 머리색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도 귀여운 게 꽃피니까 약간 좀 당하는 이제 이제 멘트 약간 이제 그런 쪽에 보니까 뭔가 어? 내가 알던 꽃피님이 새로운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꽃피님 꽃핀코인 가자 자 저는 적지 않을 거예요 적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을 거예요 오 간쟁님 1등 김재형님 1등 하지만 우리 꽃피님은몇 등일까요? 네 13등입니다 음 아쉽죠 딱 신비권 아니만 들어와도 좋을텐데 와 뿌원님 와, 레반니 사, 와, 견자인니 사이. 음.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13위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저는 꽃빛 코인을 다그리 타고, 타고 있으니까. 하여튼,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재미없어도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어차피 편집해서 나가긴 할 건데, 일단은 무편집이랑 편집된 거두 개를 올릴 거예요. 편집된 거 보고 싶은 분은 편집된 거 보시고 아니다 편집 또는 이제 편집된 거 보고 해서 풀로 보고 싶다 그풀버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빽발 안녕 유바